가아너 살리겠네 아너 살리겠다 좀막 마우스로 막중난에막서 싸우는 게임 밖에 안해보니까 막 싸울때 방향성하고 그런게 딱 헷갈리네요 얘기 한명 또 와요 컵코 온다 컵코러 깡까라 깡까라 이사람일게 어.. B에 두명 있는 거좀 별론데요 어? A 갈게요 B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 A 가고 저는 시동할 때어 근데 둘이서 봤지 뭐야 두명 잡으셨 보셨... 뭐야? 나왜 왔지? <웃음> 나 신혼비를 1대3 는거솜와나신혼비절단될줄 <웃음> 아, 알았는데 히토그에 떨어지는 소리 왜 이렇게 웃긴? 아 걔는 목소리로 쳤아 <웃음> <웃음> 진짜 애기 소리 났어 <웃음> 아나몸 가불기 너무 싫어 오호 <웃음> <어허. 웃음> 살살해 트링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누구지 거누야지거누저예거방구이야 이거 이거 이 뭐지? 핸드폰으로는... 야, 어떻게 시설표를 저렇게 하냐? 얘 거의 광고 퀘이크까지 던지 쓰던... 아니야, 치지 마세요.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수석이막리었 네? 아, 뭐야, 우리 우리가 저, 저, 였네 예. 저, 저, 있었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또 온다기 했다 모든 잘한다 근데 보통 시놈비한테 태력이 된다 시놈비가 왜 이렇게 잘 버쳐 <웃음> 나 시놈비 1댕이면서 버티기 힘들던데 나는 어, 근데 확실히 안 살고 있는데 잘, 잘 차긴 한다 <웃음> 우와 이게 암살군이라고? 잠깐 <웃음> 그냥 <웃음> 프로게이머 하세요 이게 암살이야? 잘 아이고 아찔한데? <웃음> 어 내가 그만 때릴게요 좀 이따 때리세요 아이고 이렇팀 때리지 마라. 아이즈 나이친 오케이 이거는 장군 차이다. 오케이. 아이 설레게 정말. 어 이거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되네. C 있을까요? 그게 또 도움 될거 같은데. 이받해 드릴게요. 아 뭐야? 저기 다 있는 중이야. 가면 돼. 들은게 있어요. 장군은 어, 서포 터보라 어, 들아 예. 오케이. 와 장군 개사인데 이거 한번 뛸? 스킬? 방역 차일이요? 어떤게 지금 이거는 안 되는데? 이따가 스틸 스풀로 고양이. 무상봐야됩까으로가야 아니다 먹으면죽 와... CPU 줄알았와 CPU가 3자리 죽었어요 니까 是绿衣 Thank you.